자기는 아, 1개도안놓고선 아, 자기는 1개도안 했잖아. 아니, 자, 구야구야너는 구잖아. 또질 거야. 하나. 자, 양경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오티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라이프스타일매출을 총총씨와 함께 방송을 했었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몬스터짐도 넓은 스펙트럼의 선수들과 같이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운동법들을 이제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셔왔습니다 저희 약간 연예인이죠 변태은구형 <웃음> 권은구 선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아..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바코리아에서 플래싱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고누구입니다. 아 멋있어. 한장 사셨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그쵸. 매점내산으로아 깜짝 놀랐어요. 네. 왜 갑자기 근데? 반 정도 가려지는 날씨는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.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 않아서 저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쁘다 아. 했는데 형님. 그래서 오늘 초대했어요. 고능부 <웃음> <웃음> <감사합니다. 저는 웃음> 선수 오늘 이제 어깨 운동을 진행할 건데 루틴이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어요. 저는 약간 운동을 좀 재밌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되게 다양하게 또 약간 기발하게 창의력을 좀 동원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. <웃음> 한번 그런 스타일의 오늘 운동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, 근데 어, 어, 원래 운동할 때 이런 바지 입고 하세요? 오늘은 촬영이니까. 아, 촬영이야, 아, 촬영이라서. 좀 튀고 싶어서. 아 네. 뭐 아무래도 머리도 그리고 아 이제 수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. 뭐 사람들이 타잔이냐 뭐.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정글 컨셉으로 나가. 하나 둘 저항하면서 떨어질 때 네. 어깨가 흔들리는지를 봐야 돼요 아~~ 예, 저항하면 어깨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예, 네. 약간 부르르 예. 와우 야 엉덩이가 엉덩이가 성당한 시대 엉덩이가 <웃음> 저 어깨 운동하는데 사실 엉덩이 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<웃음> 어, 지금 아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지키는 예. 포인트들 보면 손목, 예. 손목까지 이렇게 안 꺾이는 거 아래로. 그리고 이 친구로 이제 프레스 개어로는가는데 뭐아 언더그립으로 언더그립으로 해서 자, 잡는 순간 네. 일단은 바로 어깨 에 메시지가 와야 돼요. 아어어 잠깐 어, 네. 어, 잠깐만. 어 띵동, 맞네 띵동? 예 네, 왔어요. 느껴지요네 왔어 왔어. 오케이. 왔어. 자 느껴지면 이제 어깨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. 어. 뒤에 맞습니다 하나 둘. 둘. 이 케이블에 이 궤적을 보시면은 완벽하게 수직으로 이동합니다. 보면은 전면삼각근에 최대한의 수축을 가져갈 수 있게. 와. 여기 저기 가보겠습니다. 어깨 운동 더 끝난 거 같아요. 네. 어깨 끝. <웃음> 신호 왔나요? 떨려요 지금. 네, 좋습니다. 가고 싶습니다. 내려올 때 다다다다다다 한 이렇게 다다다다 떨리는 게 있어요. 내려갈 때는 고개를 살짝, 살짝 들어주시면서 좀더 충분히 이완시키고 올릴 때 수축할 때는 살짝 숙여줘아 오케이 네, 수축. 수축했다가? 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우 맛있다 아. 그렇지 아. 이게 리듬도 맛있는 리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주에서 하는 듯한 무중력 리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동도 없고 가속도안붙고 되게 뭔가 아있게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약간 롤스레이스가 굴러가는 <웃음> <같은> 느낌으로 <웃음> 저... 봐야 됩니다 이걸. 이게 참 손이 좀 약간 거슬리네요 이게 좀 긁혀요 이게 어. 아래가 이게 좀 다리 짧은 사람들은 <웃음> 좀 힘든데요 이거 <웃음> 이것도 어떻게 네. 보면은 하나의 재미요소라고 <웃음> 보시면 돼. 네. 됩니다 전면 근육이 수축하는 걸 어디까지 수축할 수 있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팔꿈치는 최대한 많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그렇지 이게 좀다 장점이 뭐냐면은 3대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 예 3대 아. 개입이 없고 최대한 아. 이, 이 로프랑 가까이 그렇죠 그렇지. 최 얘기 두리가 가깝다. 나름 뭘. 우와. 훅. 자, 그렇지. 헤이. 어. 헤이. 하. 하. 하. 허. 어. 나. 아. 운동할 때그 개수를 안셉니다그 아프면 그때부터 시작. 그러니까 그 시작이고. 네. 그 얘랑 그 계속, 대, 계속 대화를 돼요. 해요. 얘가 이제 <웃음> 대화가 <진짜>, 종료되면 <웃음> 종료된 거예요. 진짜 변태인데. <웃음> 정상 정상 아닌데 자기가. 오. 이, 이, 이거 이만큼. 형이 정... 대화를 제대로 하셨는데. 야, 형 사겨 사겨 <웃음> 지금. 면이랑 네? 야, 어떻게 이렇게 좋지? 어깨를 많이 안했다는데 요즘 최근에 다른데에 집중하느라 감탄밖에 안 나와요 감탄밖에 이거는 우와 아, 까지.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음식은 남겨도 되는데요. 네. 무게는 흘리면 안 돼요. 대화 대화 대화 오! 대화. 오늘 어땠니? 야, 어때? 몸 써지 못해? 이제 시작인데 뭘 어땠냐? <웃음> 아막 떨리는데? 아, 그렇죠. 뭐, 결이막 이러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<웃음> 아, 내가 페라리다. 내가 롤스로이다 롤스로이스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지. 운동도 명품처럼 나옵니다. 몸도. 어... 몇번더할수 몇 있습니다. 그렇지 더할수 아직 대화 더 남았습니다. 그래도 더더할수 있어요. 아우 울도해. 자, 한번더한다더힘어 야. 야, 야, 야, 야, 야. <웃음> 오. 오 아, 우리 이실직구 할게 하나 있습니다. 예. 예. 그 예전에 미용실 가가지고 예. 거는 곳이 사진 보여주고 <웃음> <웃음> 파마 한 적이 있어요. 하고. 이런 말 그처럼 파마가 망했습니다. <웃음> 세트도 차치 정해놓지 않아서 네. 제가 이, 이 운동에 좀 지를 때까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아, 근데 수염은 왜 기르시는 거예요 요즘에? 대회를 항상 나갈 때 똑같은 그런 컨셉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. 관객들도 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아무래도 사진이나 영상이 남았을 때나 오늘 다 똑같으면 이게 언제 건지 잘 모르겠고 네. 머리하고 수염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수염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? 그 좋지는 않습니다 네. 근데 저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<웃음> 아우 높다 우와 뭐야 이거 야 어깨 뭐야 이거 다섯 여섯 미쳤는데요? <웃음> 여덟 와 우와, 미쳤어 미쳤어 우와이 <웃음>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슴을 딱 들어줍니다 더 들어줘 가슴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가슴 네. 꺼지면 절대 안되고요 가슴 등 상태에서 외회전을 딱한 다음에 그대로 귀에다가 오! 어, 착 소리 뭐야 지금 이거 아,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, 형님 착 소리가 나야되는데 네. 이게 어. 자, 메트로놈 보는 구셋넷 네. 이게 장난 아니네 야. 이게 포인트야 이게 승모랑 여기 자작권이랑 결 이, 분리 깨잇! 뭐. <웃음> 약간 이 사람은... 약간 인생이 릴스인데? 잠깐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네. 여기서 멈춰집니다 네. 이때 안 올라갔을 때이 이, 스티킹 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희열이 느껴져요 이 과정이 없다! 계속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턱딱 당겨 놓고 착누놓고 눈은 치켜듭니다 눈은 치켜두고 그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승모가 딱 고립이 되거든요 그렇죠.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쭉 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최대 본인의 어깨 최대 가동 범위를 쓰는 겁니다 괜찮아 <웃음> 아홉. 숫자 이상하게 세지 마세요 하나. 어차피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<웃음> 약간 <웃음> 좀 잘생긴 노익스강인데 <웃음> 지금? <웃음> 아니 잠깐만 오케이. 아 잠깐만 이거 클 났다 클 <웃음> <큰일> 났어 왔다 <웃음> 아, 손 떠들고 귀에다가 딱 붙여주신 랜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형님 아 하나 <웃음> 잠깐만 둘이 잘못됐는데? 셋제 손가락을 물어 물어 주십시오 이렇게 네, 물어, 물어. 주십시오. 앙 아. 한쪽 피고 아. 에 머리 조심하세요! 이들 이빨 나갑니다! 아.. 더더겠습니다 더 x 더, 더 15개라며? 개다섯개만더하겠습아이 자기는 아, 10개 도안 해놓고선.. 스 포인트가 안나왔어 자기는 10개 도안 아, 했잖아.. 아, 스티킹 포인트 나와야 돼! 아, 어깨 결 <목> 나와.. 뭐야 이거? 야무지다.. 야, 야모지다. 야 내가 안들줄 알았는데 된다.. 어떤 게 뭐가 안 올라간지 손이.. 아 손이 안 올라가는데 지금? 둘, 오. 아, 옆에서 보면 진짜 개 멋있다, 진짜. 머리 딱 커튼 쳐져가지고. 소리가 청아합니다. 둘. 셋. 넷. 어 벌써 왔어. 아니, 뭘 벌써 뭐어게해 아니, <웃음> 여섯. 연기 아니야, 이거? 이곱 <웃음> <일곱>. 여덟. 아! <웃음> 영구아, 경찰아, 영구야왜 그래, 영구야 자, 너 거는 거잖아. 또질 거야? 또질 거야. 세계 최 해. 또질 거야? 하나, 자, 양경필. <웃음> <웃음> 나 고개 턱 당기고 눈 치켜들고. 눈 치켜들 형님 아. 야, 무슨 있어도 멈추면 안 됩니다. 하나, 채우고 멈추대, 형님. 둘, 이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하나, 둘, 스무개 최고 셋아자 아, 무슨 스야 아니, 아니 이 사람아 몇개 했어요? 저는 개수로 뭐안 세서 열두2개형 1번 지러주면안다 다섯개 더 다섯개 딱 다섯개만 더 아니 그게 다섯개만 더 나는 하고. 왜 아니, 이게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개눈눈눈눈눈눈 눈, 눈, 눈, 눈, 눈. 그렇지 자둘셋 <웃음> 두개 넷 하나만 <웃음> 더 최고 아 해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만세 만세 만세 넘어가서 내 가슴 딸고 웹빵 일단 넷열더 아직 아직 아직 많이 없다. 누구 더 올려야겠다 하나. 뭘 올려? 어깨 나가요. 셋, 아! 넷 마지막 하나. 자아저좀 아, 아, 아, 마음에 안 아, 들어요. 왜요? 여기서 이거 아형 이거 안 나왔어요. 아 이, 이거 이거. 무게 안다는건 나간... 지금 다른 데서 세가 세 나갔다 나갔다라는 건데. 그래서 무게를 나, 안 흘리고 가볍게 하든지. 네. 무게를 흘릴 거면은 무겁게 해서 그 양을 맞춰줘야 돼. 세네 오케이 흠. 다섯. 아 다섯 개하면 응원거리면 어떻게 여섯? <웃음> 일곱 나 이십 개 했어. 빨리 가. 여섯. <웃음> 이 집게에서 나쁜. 잠찬거왜 그래? 조찬을 아, 주소? 이 정도 풀어낼 수 있겠어? 풀어 <웃음> 어떻게 되기라고 이거 말이 안 되지. 야, 그렇지. <웃음> 앞으로 가잖아. <웃음> 잠깐만. 나한테는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서. 나한테는 제끼지 말라고 해놓고서. <웃음> 그 그래, 여기야 이 분지야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아 운동 재밌다. 아 이거 말이 안 돼. 너무 비현실적이야 몸이. 배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복부가 나 특히 <웃음> 좋던데 <웃음> 오늘 한 운동루틴 다음에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볼 거다 네! <웃음> 난한 번씩 다 해봐 전연득은 내추럴이다 내추럴 <웃음> 맞습니다 자, 임바 WMBF ICN 긴장하고 계십시오 90kg 전연득이 나갑니다 <웃음> 패트체크부터 하겠습니다. 나고능구는 여자친구가 있다. 네 있습니다. 없는 거 아니야? 없는데 있다고. 네, <웃음> 거짓말 쟁이네 야!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 있다고. 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이게 진짜. 야! 나고능구는 내추럴 맞습니다. 네 슈퍼내추럴입니다. <웃음> 나 고능군은 남자 맞습니다. 상남자입니다. 야생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또. <웃음> 아! 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없고 내추럴도 아닌 고능군 씨와 함께 여자처럼 한번 묶어. <웃음> 여자니까 어차피 뭐. 아손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. 이렇게 사람 면그 이렇게. 어예 이거는 솔직히 손은 네. 취향입니다. 네. 아, 그 그렇죠. 취향?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오. 포크를 이렇게 먹든 뭐 이렇게 먹든 뭐 이렇게 먹든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. 네. 는 일단 기본 스탠다드로 잡겠습니다. 기본 스탠다드로. 뭐 먼저 페이스풀 하고. 어딱이그 도르래가 내 코쪽에 네. 오게 페이스풀 한 다음에 네. 위로 뜨게 아두개 묶어서 네. 아 보는 거 코너도 어깨 비밀이 여기 숨어있네 이거 굉장히 좋은 동입니다 지금 저는 왜 좋은지 알고 있는데 아씨 뭐야 이거 어깨 뭐야 아 이렇게 타전 소리 낸 거예요 지금? <웃음>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세게 해도 고립이절안 풀리면서도 날아가 무게가 날아가질 않아요 케이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덤벨이나 프리웨이트에서 좀 단점인 이런 저항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꽂혀 있습니다 주먹을 빵 집중해 땅아 심쿵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최대한 어깨로 할수 있게끔 웬만하면 이두가 이두나 전완근이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땅땅 그렇죠 오늘 땅땅 치자 땅 빵. 땅빵 아, 이게 아. 한 동작인 건지 두두 두, 두 가지 동작인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그렇지 자 다섯 개만 딱한번더 꺼냈습니다 형님 야나 하나 하잇 하나, 아. 하나 어,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? 세두개두개딱두 개, 두 개, 개만 하고 있습니다 하잇 나이스 마지막 하나 하이아와 아. 올라온다 올라와 다. 이게 내추럴 리드입니다 여러분 네. 로이입니다아 <웃음> <웃음> 이거 했을 때 한번 멈춰주면 좀더 좋아요 멈춰서 후면에 걸려 있는지 확인해보고 딱 살짝 아이소메릭 한번 살짝 다 잡아주고 으. 아 이쁘다 몸 진짜 <웃음> 맞아, 이런 몸이 이쁘더라고 혈관 많이 안서있는 몸 있잖아요 이런 몸이 이뻐 지금 굉장히 이제 잘 해주고 계시는 점이 놓을 때 상체를 잘고정 시키면서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딸려 나오거든요 현상금이? 예. 발을 앞뒤로 이렇게 네. 벌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보다 딸려 가는 확률이 그렇죠. 네, 좀 적어요. 저는 이거 프레스 할 때도 밀리터리 프레스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앞뒤로 흔들리는 게좀 방지도 되고 이게 안 딸려 나가서 그래. 이게 몸이 이렇게, 이렇게. 와다 죽인다.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딱 그러면 아무 제일 딱 찍어줘. 뭘 쓰는 거지 도대체? <웃음> 뭘쓰는 <쓰길래 웃음> 거지? 아, 솔직히. 그런 의역들이 제일 많은 이제 한 3인방 중한 명이잖아요. 어, 그 도핑 테스트 제일 많이 하는 세 사람인데 사실. 그런 의심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, 솔직히? 이게 초반에는 좋아요. 네. 이제 이게 상황이 좀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너무... 이제 심각 심각하게 이제 이제 들어오니까 네. 저도 마냥 재밌는 게 아니라 조금 진지해지더라고요. 진지해지기. 예. 지금은 이제 재밌는 마음으로. 맨 어. 모르시는 분들 이 얘기를 하는 거고. 몽 진짜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저는 한 번도 봤어요. 고은구 선수 <웃음> 오늘 운동 너무 재밌겠고요. <웃음>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남은 그 시합! 이제 2주 남은 시합! 예, 예. 아, 좋은 결과가 있기를 네. 너무 응원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권은구 선수의 네, 네. 포징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징으로. 아 포징이요? 8월 28일에 있는 나바코리아 이제 GP 무대를 뛸 생각이고요 클래식 모델 부분에서 프로전 이제 참가해서 같이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한번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몬스터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와보고 싶을 거예요 한번쯤 한번 와서 그 기도 좀 받아보고 싶고 또 같이 여기서 한번 운동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참여하게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설렜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선수로 활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도 아무래도 제가 나바코리아 클래식 모델 프로로서 활동하니까 나바코리아만 뛸지 아니면 이제 대보역 쪽에서도 한번 클래식 피지크 활동해볼지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<웃음> 유튜브는 제가 개인적인 채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섭외가 오면은 종종 나와주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